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도 경제 읽어주는 남자 조성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금리가 인하될 거다 이런 기대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금리가 예, 예. 인하되면 주식이 많이 오를 거야, 지금보다. 그렇죠. 예, 자, 이런 예, 예, 이야기 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예, 예.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분들도 있고. 네, 예, 맞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종합적으로 말씀해주실 건데, 네. 자 금리를 인하하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과거에는 어떤 일이 생겼나요? <웃음> 네, 한번 이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 일반적으로 이제 대형 약세장, 음. 이제 최근에 2022년도를 보면은 대형 약세장이라고 말할 예.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런 대형 약세장의 경우에 있어서 금리 첫 번째 금리를 인하한 직후에는 음. 하락을 했더라. 음. 이제 이런 통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최근에 2023년 들어와서 주식시장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 어떤 얘기를하면첫 번째는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음. 너무 많이 땡겨 썼다. 음. 그래서 그 하락에 대비해서 시장이 주가에 너무 음. 많이 반영됐다. 이런 근본적인 바탕 아래에. 1929년 이후에 데이터를 봤더니 음. 한1 4 번의 이런 그 대형 약세장 이후에 금리 인하 케이스가 있었는데 계속 뭐 굉장히 사이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랬었는데 그때 다안 좋았다 음. 그러니까 이번에도 금리 인하하면은 주식이 하락할 것이다 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예. 또 한편으로 어떤 게 있냐면 1989년 이후의 데이터를 예. 딱 봤더니 예. 이때는 뭐냐면은 그린스펀이 연준 의장이 음. 87년에 이제 오른 이후예요. 음.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그린스펀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연준이 세계 경제 및 미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그 역할이 음. 컸던 때를 예.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89년 이후에 봤더니 대형 약세장이 다섯 번 있었는데. 예. 그 중에 네번은 올랐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네. 1929년 이후면, 1998, 1989년 이후도 같이 포함할 건데. 그렇죠, 그렇죠. 1929년 이후에, 최근까지 평균적으로는 그렇죠. 일반적으로 떨어졌고. 네, 평균적으로 떨어졌죠. 떨어졌고. 예, 예. 그런데, 1989년 이후 이후에는 해수로 따지면. 그렇죠. 다섯 번 중에. 네 번이 올랐고. 네 번이 올랐다는 아, 거죠. 그렇군요. 어. 그렇거나 그렇다면 이제 연준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던 시기냐 개입을 하지 않았던 시기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렇죠. 얘기죠. 좀 달라지는데 이와 관련돼서 심지어는 1929년에는 연준이 없었어요, 미국에. 아, 한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있는데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음. 관건은 경기 침체 여부라는 아, 거죠. 경기 침체가 오냐 오지 않느냐자결 오자, 그렇죠. 오죠? 근축의 음. 결과로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요즘도 이제 네. 경기 침체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들이 많잖아요. 의견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 오늘도 좀재 그래서 주시겠네요. 우리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안올 음. 것이냐를 이제 다음 장부터 한번 심도 있게 네. 한번 네.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자, 아, 첫 번째 경착륙경착륙 가능성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 그죠 높다는 네. 얘기인데, 이제 어떤 얘기냐면 첫 번째는 작년 3월부터 음. 긴축을 이제 연진이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예, 보통 긴축을 시작하면 은그 효과가 바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1년 후에 나타난다. 음, 예. 그럼 3월, 4월, 5월 계속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음, 예, 예. 그럼 긴축 강도를 높였으니까, 지난해,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은 결과적으로 이제 음. 막 긴축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니 이제 딱 1년째네. 그렇죠. <웃음> 예. 긴축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니 앞으로 분명히 음. 경제가 침체가 올 것이다 하는 예. 얘기가 있고, 그런데 또 해필이면은 IMF가 경제 성장률을 이제 하는데 기존에 음. 2.9%에서 1% 0 1 2 낮춘 2.8%로 경제 성장률을 또 낮췄어요. IMF. 세계 경제. 세계 경제니까 예, 예. 0.1%도 굉장히 커. 엄청나게 거잖아요. 큰 예. 거죠. 예,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 그, 낮은 수준이에요. 음... 전체적으로 볼때 2.8% 예. 경제 성장률. 그, 그 자체가. 전 세계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는 굉장히 낮은, 굉장히 낮은, 낮은 수준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1990년 이후에 최저치에요. 음. 그러니까 30, 년 이상에 있어서 최저치예요. 이것만 보면 상당히 IMF는 경착륙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무엇이가 지금 안 좋을 안 좋을 것이라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는 예. 거죠. 또 어떤 팩터들이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예. SBB 사태 이후에 음. 이제 돈이 부족하고 예금 인출를막 나가니까 예. 예금 인출를 많이 되니까 이제 은행이 분명히 어 대출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음. 했는데 3월 29일까지의 자료를 보니까 음. 어 2주 동안 지난 2주 3월 29일 예. 기준 지난 2주 동안 어 미국 상업은행이 대략 1,500억 달러 정도 대출을 줄여버렸어요 1050억 달러면 원화로 따지면 120조 원이 넘는다는 죠 그렇죠, 그렇죠. 120조 예예. 130조 정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염려가 가장 큰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제일 먼저 저기 부도가 날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위태위태 하잖아요. 그러, 그런,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또 대출은 353억 달러가 줄어들었어요. 1,50억 0 달러 속에 350 3억은 그렇죠. 그렇죠. 부동산 쪽이 3분의 1 이상 감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걸 음. 생각을 한다면 어 결국에 있어서 아까 1년 후에 나온다, 저기 효과가 나와서 침체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뢰도또 돈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대출을 안 해주고 있대요.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은 뭐 한국도 사정은 마찬가지지만 예컨대 뭐 부동산 pf 대출을 안 해주고 연장을 안 해주면 망하잖아요. 그렇죠, 기업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실물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온다. 은행들이 대출을 그렇죠, 축소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이야기들이. 그렇죠? 네, 그런데 음. 또 하나가 뭐 있냐면은 대출 접근성도 마, 마, 많이 떨어졌는데 이건 개인 대출인데 에, 신용카드 포함을 해서 1년 전보다 대출이 어렵다고 호소한 사람이 반이상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예, 원래 대출은 서민들한테 어려운데 더어려워졌요 그렇죠, 더 어려워지고 예, 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음, 또 본다면 결국은 침체가 오지 않겠느냐 예, 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 기업 실적도 둔화되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글로벌 PC 출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애플도 이제 그 어. 그 아이패드를 출, 저기, 음. 하고 있잖아요. 이제 애플도 출연하기 41%나 급강을 했으니까. 저 저게 퍼스널 컴퓨터니까 제 노트북 이런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개인들의 네, 네, 예, 예, 예.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거네.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테슬라도 예, 예. 올해 들어서 벌써, 어, 가격을 어, 다섯 번째나 인하를 했어요. 아, 올해, 다섯 번째. 올해만, 번지, 올해만 다섯 번째. 예, 계속 예. 안 팔리니까, 계속 가격으로 팔아 넘기는매아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기존 내연기가 이제 포드나 저희 예, GM이나 이런데도 예. 어. 작년 사사분기 대비해서 자동차 판매돼서 올해 많이 줄었어요, 사실. 예. 안 팔려서 내렸을 수도 있고, 음. 또 하나 이 기회에 시장을 선점하자고 아, 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치열해졌다고 봐요. 그렇죠, 되네요. 그렇죠. 예. 예. 예. 저기 하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원가 절감에 성공했다는 음. 자신감도 있고, 아직은 뭔지는 몰라요. 좋게 보면 또 좋게 볼수 있고 예, 예. 나쁘게 보면 또 나쁘게 볼수 예, 예, 있고 예. 아직은 그래. 정확하지 않다. 그렇죠. 근데. 경제만 좋다고 한다면 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건지를 모르지만 경제가 좋은데 굳이 내릴일 없겠어요. 마진을 그렇죠. 늘리면 예, 늘리면 예, 더 예. 좋을 텐데 예. 예.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 경제와 관련돼서 두려움이 좀 잠재 해 있지 않나 음. 이런 것을 읽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지표가 되겠죠. 예. 저, 그럼 여기까지는 경착류 그러니까 경기 침체 만약 경기 침체가 현실화 된다면 금리가 떨어져도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반대. 예, 이제 과거에 이제 1 5번의그 예. 평균 그 하락률을 이제 가지고서 음. 이제 노하는 사람들의 매, 얘기가 이제 마다 떨어지는데 예. 89년 이후로 봐라 하고, 이제, 이제, 반격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89년 이후는 아까 우리가, 어, 연도를 나누어서 구분해 보았지만, 89년 예. 이후는 다섯 번의 긴축의 중에... 하락 가운데에서 네 번은 올랐더라. 시 올랐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보셨죠? 그렇죠. 예, 거죠. 예. 자,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임대료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음. 임대료가 하락하고 있는데, 임대료 하, 하락이 CPI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 34% 정도 어, 차지해요 소비자 물가에 임대료가 주거비가 그만큼 많이 차지하고. 그렇죠. 차지하거든요. 그, 그만큼 많이 차지하는. 한국도 전세가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임대료 하락이 아직 CPI에 반영이 안 됐기 음... 때문에, 임대료 하락이 정, 어, 본격적으로 반영을 하면 올 여름이나 가을 정도 되면은, 예. 어, 소비자 물가 CPI는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이다. 아, 그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렇죠. 예. 소비자 물가가 떨어진다는 건좀 긍정적이었고 음. 또 하나는 여기도 이것도 중요한데 중국 수출이 급증을 해서 3월 지표가 나왔어요. 예. 어느 정도였냐면 14% 정도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 한달 사이에 예, 예, 예, 예 월간 예, 예. 그렇죠. 월간 지난 작년 음. 동기 대비해서 대비. 14%가 늘어났는데 1, 2월은 1, 2월은 어, 마이너스였어요. 음. 그리고 3월도 마이너스 한 5%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예. 플러스가 나와버렸어요. 아, 확실히 중국은 봄에 3월에 꽃이 피었네요. 아, 꽃이 아, 그래. 피었네요. 자 그러면 어디에선가 많이 샀을 거 아니에요. 예. 어디에서 많이 샀다는 건 그 지역 또는 그 나라의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음. 샀겠죠. 예, 예. 근데 유럽하고 아세안에서 많이 샀거든요. 예, 중국의 수출품들이 또 다른 나라 선진국의 수출품에 상대적으로 보면 소비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유럽 쪽은 소비재가 많이 음. 팔렸고 아세안 쪽은 중간재가 많이 음. 팔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둘 아세안의 수출이 늘어나고. 유럽의 수치를 음. 늘어났다는 건 이것저것 봐도 다 긍정적인 신호일 그렇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제 전체에 좋은 영향이 나요. 그렇죠. 예. 경제 그렇고 또 하나는 어 3월에 음. 미국의 PPI 예. 생산자 물가가 예. 2.7% 상승으로 나왔는데 예. 그건 뭐냐면은 대략 어 전월 대비는 1% 정도 빠진 거예요. 예. 자, 2.7% 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게 뭐죠? 어, 소비자 물가가 음. 6.2에서 5%로 떨어졌잖아요. 예.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는데 생산자 물가도 더 떨어졌어요, 예.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 기업의 마진이라는 것은 판매가, 소비자 음. 물가 마이너스 음. 어, 저기 생산비, 음.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죠. 이게 2.3% 정도 되거든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마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거 아, 소비자 물가가 떨어진 것 보다 예. 생산자 물가가, 생산자 물가가 더, 더 떨어져서 기업의 원가는 그러니까 마진은 더 많이 더 늘어나는거죠. 아,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은 기업의 마진이 줄어들 것이다. 음. 그러니까 기업의 마진이 줄어든다는 건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음. 하는 논의가 앞에 우리가 한번 얘기를 예. 했는데 지금 어 생산자 물가 저렇게 떨어진건 분명히 기업의 이익이 음. 늘어날 것이다. 예, 예, 예. 이 얘기라는 이것은 얼마나 늘어났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마지막에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있는 거고요. 저는 되게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진 3월 PPI가 중국 관련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예, 예. 미국이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미국의, 예. 미국의 PPI가 네 예, 미국의 음. PPI가 어, 2.7% 상승으로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다른 전 세계도 비슷하게 동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이제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어 결국에 있어서 앞에 얘기가좀 틀린 얘기가 음. 되는데 또 아까 3월 29일까지 자료를 보면은 은행이 대출을 1,500달러로 찌렀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4월 12일 이제 최신 자료예요. 아, 그럼 앞서 우리가 3월 29일까지 29일 이후부터 예, 예, 이후부터 4월 12일까지로 예, 예, 봐야겠네요. 예, 그 자료를 또 보니까 아. 은행이 연준에서 돈을 이제 그 sbb 사태로 음. 인해서 돈을 많이 빌렸다고 우리가 한번 얘기한 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4주 연속 감소를 했대요. 아, 빌려간 돈이... 빌리간 돈이 줄었다,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은행들 사정이 좀 좋아졌다는, 좋아졌다는 거죠. 좋아졌다는 <웃음> 거죠. 좋아졌는거그 급해가지고 확 예, 돈을 땡겼는데. 예. 급전을 땡겼다고. 그렇죠. 급전을 땡겼다고 이제 좋아지니까 음. 돈을 갚은 거예요. 예. 더군다나 은행 예금도 음. 어, 그 이전 주보다 610억 달러가 늘어났거든요. 은행 예금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뭐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겠는데 예, 예. 한국도 마찬가지이고 예, 예. 작은 좀 불안한 은행에서 돈을 빼서 시중은행에 왕창 맡기고 시중은행이 불안하니까 예. 또다 맡기고 그런 현상은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은행 전체적으로 음. 본다면 은행이 그 이전에는 불안해서 뱅크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뱅크론이좀 잦아들었다는 신호일 음. 수 있는데 음. 그럼 아 지금 말씀하신 음. 대로 대형은행이 많이 늘어났고. 중소은행은 여전히 예금이 줄어들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음, 음. 이렇게 예.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예. 그런데 중소은행에도 예금이 늘어났어요 그그러면 아, 이게 뱅크런이 주로 중소은행들에서 많이 위기가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1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렇든 그렇죠 의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도죠 그렇죠 그런 은행에 대그 불안이 거의 깔아앉았렇죠 그렇죠 거의 사그라도 없어졌다고 봐도 예, 되고 어쨌든 예. 대출도 늘어났어요. 또좀 아, 정상화 되었네요. 예, 예. 모든 게 지금 은행이 정상화 된 <웃음> 거죠. 예. 자 하드 랜딩과 소프트 랜딩인데 음. 어, 그 사람들의 말도 주장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음. 있고 또 어, 아니야 어, 저기 주가가 그렇게 떨어질 일은 없어 하면서 소프트 랜딩을 주장하는 사람도 일리가 있는 있지 아요경제력을 주는 그렇죠. 남자 조성룡 소장님은 어느 쪽에 배팅을 하세요? 저는 <웃음> 저는 소프트 랜딩에 지금 배팅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이거는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예, 아, 제 의견입니다. 저는 가지고, 예. 소프트 랜딩을 할 거다 아, 아,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어, 또, 음. 우리가, 이제, 의미있게, 이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주가는 네. 기업의 이익하고 동반을 하잖아요. 네. 더군다나, 어, 보통, 어, 주가는 추정 이익, 이래 음. 보통 1년 후에 추정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현재 주가가 그렇습니까. 움직이고 있거든요. 미래가 제투자하게제 주가니까, 주식 투자니까. 그렇죠. 주식 투자니까. 아. 그런데, 월가가, 이제, 이익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번, 이제 1쿼터 그러니까 이제 1분기죠. 1분기는 예, 지났는데 지금 이제 실적 발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워낙 이게 낮춰졌어 저기 1분기가 아 어, 주당 순이익이 50.63달러예요. 예, 평균이죠, 그죠? 예, 평균 평균 예, 예. 50.63달러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대략 6% 낮아져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예. 그런데 그럼 어저 1분기는 전년 동기 낮아졌는데 이건 주가에 이미 반영된 거잖아요, 사실은 예, 예. 이미 반영이 돼버린 거잖아요. 음.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시장에서 5 0 63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음. 발표하는데 이거보다 지금 다 높게 발표가 되고 있어요. 음. 그 한9 0퍼센가 예. 지금 추정치보다 높게지금 나왔어 아, 현재까지 예, 발표된 것은 자 그렇게 1분기 Q1 추정치 예. 50 달러 정도 예, 저것은 추정은 그 전에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그 전에 추정했고 그 전에 추정치는 예. 1년전 추정치에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그렇죠 실제 까보니까 예예 그 전에 추정 추정치보다 것보다 많이 나왔다 지금, 지금 높게 지금 계속 아, 발표되고 있어요. 예. 더군다나 그러면은 이제 1분기는 그렇다고 치고 2분기, 음. 3분기, 4분기가 좀더 낮아져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2분기에는 54달러, 예. 3분기에는 56달러, 음. 4분기에는 58달러 예. 그래서 3분기부터는 전년 동기대비에 플러스예요 음. 예. 전년 동기대비 플러스예요 예. 3분기부터는 예.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단순하게 예. 보면 Q1에서 4분기 Q5 어, 포까지 봐도 한 10% 20, 10% 이상이죠. 20%, 그죠? 20%, 20 가까이 예. 상승이네. 그렇죠. 상승을 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은 상, 이제 3분기부터는 음. 플러스의 전년 동기 대비. 그럼, 예. 자, 경기 침체를 염려한다면, 예. 기업 실체 저렇게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음. 그럼 분명히 기업 실체 저렇게 늘어난다면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뜻이 되겠고, 음. 지금 그럼 앞서 우리가 경착륙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팩터들을 이야기했잖아요. 예, 예. 어쩌면 이게 그걸 좋게 생각하면 연착륙이 에는 생각하면 예, 예, 예. 그런 것들도 긴축으로 인해서 지금 건물이다 예, 예, 예. 그런 현상들이 건물이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연착륙이 에서 예, 보면 예. 예.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고비일 수가 있어요. 음. 왜 그러냐면은 어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오래 좋았잖아요. 현재까지 예, 예, 예. 생각보다 좋았는데. 이제 금리를 본격적으로 5월 마지막 올리고 음, 내릴 수도 있는데 음. 금리 내리면은 과거에 주식시장이 안 좋았다는. 어, 썰이 음. 지금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이 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 내가 음. 적용을 해야 될까 음. 어, 중요한 문제 우리가 부딪혔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 이런 것들을 본다면 경착륙 시나리오보다는 음. 연착륙 시나리오가 훨씬 음.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 음. 저는 이런 결론을 좀 내리고 오케이. 싶습니다. 자, 금리를 인하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하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네. 반대의 경우도 역사적으로 많았다. 그더 어, 많았었죠. 그렇죠. 네, 이제 해수로 따지면 더 많았고 네, 네. 평균으로 네. 따지면 더 많았다. 예, 네, 예. 네, 네. 그런데 또 최근 30년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네. 자, 그랬을 때 관건은 경기 침체 여부였더라.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경제 읽어 주는 남자 조성용 소장님께서 금리 인하 유부와 상관없이 결국은 네네. 경제 침체가 팩트다. 그렇죠. 자, 그것에 대해서 침체 가능성, 또 아니다, 연착류 괜찮게 랜딩하는 그 가능성을 같이 비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본인은 연착류에 패팅한다고 <웃음> <웃음> 참고로, 예, 네. 네, 참고로 아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야기도 금리 인하,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꼭뭐 다음 달에 인하하지 않더라도 네네. 지금은 금리에 대한 긴장은 거의 사라졌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 이야기도 조금 투자에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